오늘 게임은 죄수들의 밤이라는 게임이고 여러분들 일단 H가 설명을 해줄겁니다. H님 설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수들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범죄 카드가 있어요 사이비 교주, 수박설이 자해공갈, 불법 채취? 네, 이 중에 교도관이 한명 숨어있을 거예요 아 우리 중에 교도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도관을 잡으면 돼요 아 오히려 교도관을 잡아야 네. 되는 게임이요? 그... 반찬투정도 못하나요? 이게 뭐죄 목에 무슨 반찬투정이 있어요? <웃음> 죄요 죄죠 죄요 여기 질문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받으신 카드 중에 예스라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예스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 연교도관님 좀 빨리 내시죠 노는 다시 가져갑니다 아~~, 아 대답카드를? 오네 지금 보시면은 케빈님이 지금 예스 다 쓰셨죠? 어? 맞아요 저는 예스 다 쓰셨으면은 이제 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 다 뒤집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도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요 네 섞은 다음에 공개를 음. 합니다 아 하나를 추가해서 뒷광고! 우와 와, 아 와, 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뒷광고 누구냐아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구나. 아이고, 네. 교도관을 찾아내시면은 다른 분들 다 승리고요. 교도관은 자신의 정체가 들켜도 나머지 사람들의 범죄를 다 맞추면 범... 교도관 은 승리입니다. 교도관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뒷광고는 알것 같거든요. <웃음> 야, 저리 가라 이거. <웃음> 이거 뭐 공룡화인가 이거? 개빈 형 티라노사우루스 만들어야지. 기가노토사우루스화 되어야지. 야, 이거 예스라고 한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찾는 거네. 지금 범죄 저지를 때 즐거웠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범죄했고. 만약 반찬 투정이 나라면 어떤 싸가지 없는 아들이 반찬 투정하면서 밥상 앞에서 음악 듣고 있나? 아니, <웃음> 야, 스토리를 풀어 줄게. 말해, 음. 말해, 말해. 이제 반찬 투정할 때왜 즐거웠냐면 음. 메뉴가 이제 나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만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 거지 너 해라 교도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에이, 아니, 무슨... 아니, 진짜... 그런, 그런 말좀 거... 하지 마라 아니,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와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런 말 아유 그냥 각자 거 가져가 봐난 교주였어 불법 채취 람이 맞네 네 반찬 투정이 한 편이가 아, 왔네. 진짜 반찬 투정. 반배는 엄마가 차려준 거에 반찬 투정인데 그 싸가지 없이 <웃음> 음악을 들으면서. 싸가지가 그걸. 없으니까 반찬 투정을 하지. <웃음> 어? 어, 말 되네. 아, 요런 게임이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파악됐습니다. 오케이. 파악됐습니다. 어, 잠시만요. 첫 번째 질문. 계획적인 범죄였다. 아... 계획적인 범죄였다. 이거를 계획 안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범죄를 다 되는데? 계획을 하고 해야지 음. 계획해야지 음. 공범이 있었다 어디 어, 이런 공범이 없는 외톨이 범죄자 자식들이 있어? <웃음> 아니 공범을 왜 데리고 하나? 혼자 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못 들어봤나? 큰돈을 만질 수 있었다 이거 근데 우리 멤버들 욕심이 많아서 거의 다 놀아볼 수을것 <웃음> <했을> 같은데 <웃음> 이 정도 돈으로는 만족 못한다 라는 어... 질문 끝났습니다. 카드 없어요. 어, 이걸로 질문이 끝나 버렸네요. 다른 범죄 좀 보여 주면 안 돼요? 중고 거래. <웃음> 도굴. <도구>. 음... 아니. 뭐야? 뭐야? 비슷라 너냐 수박 설이 <웃음> 야, 이거 계획적이고 공범 없고 큰돈못 만지고. 그런데 너잖아 임마 이거 공범이 있고 계획적인데 큰돈을 못 만진다고? 뒷강고네 어? 아 이제 자꾸 아, 뭘 뒷강고야 아뭘 자꾸 뒷강고야 아니야 계획이 뒷강고를 했으면 큰돈을 만졌겠지 그래 뒷강고를 아. 했으면 큰돈 만졌지 너어 어떻게 클래스가캐빈인데 어? 어. <웃음> 떻게 알지?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걸? 해봤다 이제 <웃음> 농담입니다 연비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가 예스가 셋이야 지금 사이비 교주 큰돈 만질 수 있다죠 뒷광고 큰돈 만질 수 있다죠 자 공간은 내가 봤을 때 아니란 말이야 둘 이렇게 딱 가져가잖아 근데 여기 예스 셋이야 이 중에 한명 거짓말했다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나나나 나, 나, 나 뒷광고야 아니야 뒷광고는 캐빈이지 나이스 라미야 어. 어? 그러면 연교도관님 아... 그러면은 나 아니야 이, 얘들아 진짜, 진짜 아 뭔데요 <웃음> 얘들아 나 말할게 말아요 <웃음> 짐승법이 나 불법채취야 야 불법채취로 아니 불법채취로 큰 돈을 어떻게 만져 어, 아니 불법채취 돈 많이 벌지 않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버는 줄알아야 <웃음> 이거 한 펜이야 예? 네? 또펜이 얘도 팬이야? 말 없잖아 근데 계획적이기만 한 범죄가 자해공갈? 그나마? 그지 공범이 없다 아 근데 사실 자해군갈은 공범을 좀 많이 만들긴 하거든아 이거 다 이거 밝혀주면 안 되는데 교도관한테 이거 여기서 이제 더이상 추리를 응. 말하면서 하면 안돼응 응. 투표 나는 이렇게 되면 한 팬이 줄수 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형 말대로 아까 예스 중에 있다 했잖아요 나는 솔직히 요세명 중에 한 명을 생각하긴 하거든 소신 투표하자면 나 갑자기 든감나빗소리 아니다 제수박소리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 지금 못 왔나? 아 이러면 나한 펜이, 한 펜이. 나 이러면 한수박아 나는 한이야비소수박이라고 아니. 비 소리야. 비 소리야. 비 소리야. 비 소리.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빗소리야. 맞네. 맞네. 맞네. 아니, 이걸 몰아간다고, 맞 아니 이 나로 아간다고 갑자기? 자, 그러면은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 주세요. 비 맞지? 비아아 여기서 교도관이 여러분들의 범죄를 다 맞추면 아 맞네, 맞...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아... 아자 뒷광고님 <웃음> 교정님 <웃음> 불법 처치님 아이 너무 많이 줬어 수박님 자해 군간이야아 이거 맞혔다 시어어 아니 어, 아니야 푸디님 반찬 투정이래 진짜로? 아니요 아 그래! 아 이거 맞췄다고 아 어... 이게 역전승 나와버리네 어... 이게 힌트를 그렇게 다 뿌리시면 어떡하나 아 이렇구나 어... 이게 게임이 이거 재밌다 빗소리 의심을 딱 했을 때 갑자기 한 팬이가 빗소리 형이 수박소리라고요? 이러는 거야 막 갑자기 <웃음> 아 겁나 티나게 어, 찾았다는 듯이 갑자기 지가 수박소리니까 빨리 빨리 가져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에, 뭔가 아, 이제 에이, 우리 썰들을 좀풀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이게 정체가 탈로날까봐 좀 조심 조심하게 되네요. 아 그럼 뭔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뭐 무용담 같은 거좀 풀어볼까요? <놀람> 세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랜데 수박 소리야. 당도 높은 것만 훔쳐가. 수박 소리 월드 앵커더 <레코더 놀람> 기네스북. 이렇게 <놀람> <놀람> 맛있는 것만 훔쳐갔대 자 그럼 첫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무슨 질문일까요? 아 맞지 음, 나같은 나 흉악범은 되는... 아주 잡아버려야 돼나 정도 되면 클래스면은 뭐죠? 국제적인 아하! 범죄였어 아하! 아오 국제적이라 오, 국... 저는 아니 뭐 아, 자범그 도둑질을 해도 세계 최고일 수도 있는 거지 <웃음> 죄송한데 전자범이라 <웃음> 네, <저도 잡범이라. 웃음> 아, 저도 자이라 <웃음> <웃음> 제가 외국말을 잘 못해서 <웃음> 어 컴퓨터가, 컴퓨터가 필요했다. 컴퓨터. 컴퓨터. 아뭐 요즘 오! 컴퓨터 안 쓰는 직업이 있나? 그러니까. 애매한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하셔. 어? 음.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가 많았다. 오. 와 피해자. 내가 피해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직업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거예요? 어뭐 생각하기 아닌가? 나름이에요. 아닌가? 잠깐. 왜 이렇게 뭘 고민을 하지? 도도관이세요? <웃음> 범죄 안으실것나 거짓말하고 있나 지금 오! 오 아주 그냥 쓰레기들만 모였구나 <웃음> 근데 어? 여기서 끝이네 끝, 끝. 네, 질문 끝났습니다 이건 뭐야 허이구 테러범인 쓰어 <웃음> 쓰레기 투비 뭐야 입시베 야 세다 이번에 나 같은 사람이 뒤죽어서 살겠나 잡범이신가봐요 잡범인가 조용히 하세요 어들. 우리 이게 아, 서로 아,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아이 고 그, 그럼요 그럼요 예 한편이 지금 여기에만 예스했네 yes 피해자가 많았다에만 그럼 입시비리네 아 이거 맞추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또? 그건 맞긴 하니? 잠깐 음주운전? 혹시 국제적으로 하 <웃음> 그럼 국제적으로 음주운전하는 방법야뭐 오늘은 소주 내일은 보드카 아니지 어, 뭐모레는 사케 서울에서 북한까지 간 다음에 그대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야 뭔 소리 오. 하는 거야? 참나 DMZ 지뢰는 <웃음> 잘 피해 뜨나 <웃음> 이거 저는 범인 찾았습니다 어?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저희요 어, 범인은 범죄를 맞죠? 저희가 아 맞네 범죄. 맞네 어, 범인을 네, 우리 네, 아 범인은 우리지 우리 교도관 맞죠.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인 저희죠 제형이 지금 경찰이 쫓아오는데 피해자가 많아 지금 빗소리 진짜 웃긴거 뭔지 알아? 나랑 똑같은 부분에만 예스 해놓고서 <웃음> 되게 뭐 모르겠다는듯이 어, 야 너지 너또 너야 내가봤을 때. 근데 지금 수많은 경찰들이 체포할만한 직업이 테러, 강도 파이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잡으러 오죠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망가면 을 잡으러 가지만 음주운전 전전인사이이렇렇설정정을한거지 지금 자기는 음주한 채로 음... 겁나 도망간 설정을 해버린거지 그러면 한국이서 왜요? 누가 봐도 입시비리 아니야? 입시비리 아니야? 왜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와서 여기저기 그건 스카이 캐슬이고 <웃음> 아 드라마 꺼라 내가 입시비리가 아니라면 아니니까 어? 너가 범인인 거지. 아 나는 캐빈형 갈래 이번에. 나도 나랑 대답이 똑같아가지고 빗소리가 좀 의심되는데. 저는 빗소림 같습니다. 아니요 투디님 저 한번 진짜 믿어보십시오.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니 네.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믿게 하십시오 다들. 아니라니까 하는데서 입 입꼬리 올라가는 것 같아. 한 편이 갑자기 연비 투표한 거야? 네? 기분이 나빠서요. <웃음> <웃음> 그러면 교도관은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주세요. <웃음> 아 얘들아! <웃음> 이거 한번 맞춰봐도 돼? 네? 맞춰보십시오어 <웃음> 아니 나는 일단은 산업 스파이는 라미. 오 맞지. 네. 그 다음에 입시비리 연비라고 그랬고 빗소리랑 나랑 똑같아가지고 대답이 내가 빗소리가 뭘까 겁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음주운전인 것 같아 빗소리는너 테러. 흥. 그다음에 한 팬이가 요거에만 했잖아 쓰레기 두개 캐빈님 감이 좀 없으시네요 아 뭐야 아 틀렸어 아 그래 아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다 맞췄잖아 아다 맞췄다 오 좋았네 아 재밌다 이거 더러운 사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미드를 하니까 그걸 무슨 입꼬리가 올라간다 하지 않나. 여러분 사면은 오히려 더 의심할 것같은 <웃음> 안내 <내자니>, 자리 답답해. <웃음> <웃음> 재밌다, 재밌다.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채다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달아 주면서 구독까지 노바 봐. 안녕. 안녕. 아이, 미나상 브루톱 시뮬레이터니 요코소. 오늘의 게임은 테스트 플레이란테 시테나이요. 아, 음. 아, 아~ 그거 네. 아~ 하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아스아츠스아츠스아 so um, um. oh, oh, oh, oh, 아, 스아츠스아츠스아츠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테스트 플레이 같은 건안 했습니다 라는 게임이고요 처음에 한 사람당 카드를 두 장씩 가져가고요 자기 턴이 되면 한 장을 뽑습니다 카드에 써있는 대로 하면 돼요 아 그냥 그런거예요한 장을 내면 돼요 자기 턴에 잠시만 조금만 읽어봐도 될까요? 방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음흠. 음. 흠 음. 음. 카드부터 음? 가져가시죠 어예 어, 예. 어, 이것도 좀 읽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자고 와도 됨? <웃음> 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되겠습니다 이미의 플레이어 어. 앞에 놓는다고 했는데요. 오인 앞에 두신 건가요? 어디까지가? 어. 어디까지가? 아 빨리 어, 좀 정해 가. 그냥. 어, 어디 케빈 형 지금 어, 어? 한 편네트 뭐라고요? 따지고 따는 거 지금? 아와손 차내 쓰는 거 아닙니까? 손이 차네. <웃음> 라미아 비야? 예. 네이저 포인트가 실력을빼앗는다고 <웃음> 아 진짜? 자 지금부터 그것을 의미하는 말을 한 플레이어는 바로 패배합니다 와 어렵다 뭐가 효과가 아아니다 <웃음> 태빈님 진행하시죠 그렇다면 제 차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 너무 좋아 아아 <웃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굴림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시앤님? 혹시 굴림채가 뭔가요? 당신이 앞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아. <웃음> 굴림채 너무 좋아. 굴림채 너무 좋아. 어? 어, 어? 어? 어, 디 엔드.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굴림체 너무 좋아. 고양이의 승격. 오 오인? 뭐지? 오무효입다 무용... 와우. 굴림체 너무 좋아. 하나 둘셋 하면은 손가락을 어? 어.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응?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홀수를 펼친 플레이어를 해봤습니다. 우와. 우와! 나는 뭐, 내지도 못하고 죽네? 중... <웃음> <웃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있는데? 그 승. 자, 굴림체 <웃음> 너무 굴림체 너무 좋아. <웃음> 어어 어? 어? 어?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웃음> 오점 가져가세요. 오점알겠습니다 굴림체 예, 예, 너무 좋아. 예. 왜제 차장님 선물입니다. 받으실래요? 예. 안 받으실래요? 저는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빗솔님 음. 받지 않겠습니다. 영빈님 선물입니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한편님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저는 받겠습니다. 받을 거예요? 진짜로? 아 나한테만 그래! <웃음> 후회 안 해? 아 받아 받아 받아 받아 받아? 받아 선물 정체는 뱀이었습니다 <웃음> 아 받으신 분다 탈락! 케빈 한펜 탈락입니다! <웃음> 아유 그냥 아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냥 아유. 아 그러니까 한펜 바꾸라고 해도 <웃음> 안내면 술래 잠깐 잠 비술이 그 어, 탈락 비술이 그 탈락이십니다 아시아 yeah. <웃음> 아, 굴림체, 어, 어, <웃음> 굴림체 너무 좋아 굴림체 너무 <웃음> 좋아 안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오둘다 가위야 오호 굴림체 너무 좋아. 저는 두 장을 뽑겠습니다. 뭐야 이건? 아 곧바로 카드 두 장. 어. <웃음> 굴림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오포 포. 림체 너무 좋아. 또 뭐야? 연비. 받을래 안 받을래? 올게 <웃음> <울게 좋아>. 왔구만. <웃음> 선물. <웃음> 받겠습니다. 짜잔! 음흠. 선물 상자는 비어 있었다 아! 아! 뺏어 간다 우와 한 장을 오오! 오뭐 이런게 있네? 울림체뭐 보자 어 이거 뭐야? 음. 우와 우와! 한번 해보시지 아. 어? 아까 근데 가시보고 관련된 카드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전송력 어 이제 못 도망쳐 이거 <웃음> 어? 아니잖아. 이거 카드 두장 이미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 이미 네. 뽑은 거라서. 없어 없어. 연비님 탈락이요. 왜왜 왜? 왜, 왜? <웃음> 이거. 아 이거 라고 했구나. 아나다 아, 나 이겼는데. 아 이거라고 <웃음> 뭐. 해서 졌어요. 좀더 연습하고 와. <웃음> 아다 이겨놓고. 우리가 누나 피웠는데. 그냥 패배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 버린 연비 연비, 너 정도 실력이면 뭐 잘했어. <웃음> 인정하지. 아, 1등. 역시 잘하네. 자, 그럼 H부터. 방향은? 아, 이 짝으로. 아 케빈님 케이크 죽음 고르세요. 야이씨. 죽음! 죽음. 케이키. 케이크. 케이크. 죽음. 우리 세선 죽음이다. 음, 과반수가 케이크를 선택하면 죽음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치아라. 패배한다. 치아라마. <웃음> <웃음> 치하라에이 아니 사장님이 직원한테 나가주 거라고 하는데 모나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웃음> 어?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의 시간이 왔습니다. 채팅창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3 2 1오 탈락! <웃음> 탈락하네. 아, 이가 죽었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니거이습니다 이거! 이거! 받을래 거이이이물안 받을래. 음, yeah. 받아 안받을래 받을래. 받을래. 미솔람이 탈락 와호야 연비가 요거에 강하네 계속 우승후보들어가네 이거 오 잠깐 호구 라미야 들어가있어 아아락아 라미 그러네 어 그러면 세명 <웃음> 생존 호구 부족? 접니다 미솔람 <웃음> <리솔림> 탈락입니다 <웃음> 나 연비이다. 나아 뒤와볼까 그럼 뽑겠습니다 예? 게임에 남아있는 어... 모든 플레이어는 승리한다 야호! 아니 뭐야 <웃음> 야 이게 뭔데 야 요거 막판 한 번만 하자 나 완전히 계속 그냥 너무 허하게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판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되게 못하시네 아하하하 하하하하 <웃음> <씨. 웃음> <웃음> 받을래 안받을래 와우 아 너, 아 이, 이, 이, 아. 음. 안, 안 받니다, 응. 엄마. 저도 그럼 안 받겠습니다. <웃음> 아,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웃음> 진짜. 아니, 여우 너무... 같은 여자는. <웃음> <왜> 이렇게봤네 <받네? 웃음> 나는 받아 줄게. <어허. 웃음> 아, 근데 투디랑 나랑 지금 약간 운명 공동체거든. 계속 초반 탈락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엄마, 같이 가자 같이 가죠. 박스니까 박스니까. 저 이거 공략법 알아요. 케빈님 거짓... 거꾸로 가면 돼. <웃음> 나도 그 생각 났는데. 저는 안 <웃음> 받겠습니다. 저는 받습니다. 같이 가자 막명 공동체. 아이 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진짜 대박이다. 아들레를모르 플레이어는 패배. 야야야. 여기서 잠시만 여기서 잠시만. 네 말해 호고. 오, 어! 한편아, 한편아, 드려... 한편아, 사랑해, 한편아, 한편아. 당신 진정성이 부족해. 한편아, 한편아, <웃음> 제발. 더 많은 걸 원해. 한편아, 더 많은 칭찬들. 한편아, 제발 사랑해. 우리 잘생긴 한편이, 복근이 한편이 목소리 좋은 한편이 이십 대 여성에게 이기라 한편에. 나오지 해. 않았어.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말 부산 일장, 부산 진구 유명 가수. <웃음> 나는 키를 <웃음> 원해. 키 큰, 키큰 한편이 그의 키는 1 8 0이에요 나 이거 하면서 한 마디를 안 했다. 한편아 <웃음> 한 마디를 못 했다 나. 한편아 그래도 그래도 나이 채널 주인이다. 한편아 한편아 <웃음> 채널 주인은 말아낼 수 있지. 난 말도 못했다. 한편아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어, 드디어 미안하다. 내가 안고 갈게. 드디어 미안하다. <웃음> 오, 받을래요? 안 받으실래요, 시앤님 맞습니다. 받을게요. 또 받겠습니다. 오. 오 아, 연민 님 따라갑니다. 저안 <웃음> 받습니다. 저 받습니다. 연민 님 따라갑니다. 저. 님한편까지 가야죠. 너 덕분에 살았다 이거. 그래. 마라. 저 폭탄 들었다. 받는다. <웃음> <웃음> 도라이가. 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셋 잡. 안 받을래? <웃음> 안 받으신 분은 나한테 해 <웃음> 1에서 5 숫자 중에 하나 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나 미치겠다. 자 하나, 둘, 셋. 죽고자 면살 것이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저한테 자기 어필 하실 분 있나요? 라미야~ <웃음> 어, 역효과인데 저게 <웃음> 우승 후보의 품격이야. <웃음> 어, 그럼 시앤님은 자존심 안 버리시나요? 저요? 아이, 제 자존심은 진작에 쓰레기장에서 소각됐습니다. <웃음> 바닥에 기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 해발 <웃음> 가는 이 사이로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웃음> 그리는 거 봐. 여기 가랑이 하트 그리는 거 봐, 와. 어, 설 언니는 뭐 없나? 저도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고 <웃음> 싶습니다, 라멘님. 어, 캐빈님은 하트만 그리시는 건가요? 비 소리 발목 잡고 같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 세 번째가 접니다, 라멘님. 여기 줘야겠다. 어, 다시 보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국 아 국어 아, 너를 의미하는 말을 한 플레이어는 바로 패배한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탈락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박 어? 닌자. 뭐야 이건. 오. 알람이 너 나와. 아 탈락이다. 너라고 했어. 너라고 하냐? 아니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1에서 5 숫자 아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어? 어? 어. 숫자는 짝수였습니다. 슈바! <웃음> 케이크냐 죽음이냐 아하! 아아아 아하! 아하! 아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바위 아하! 하 아하! 아하! 아하! 아아 하하하. 너랑 그것 금지입니다. 너랑 그거 아. 알겠습니다. 어, 빅돌아 너 그거 뭐야? <웃음> 대답 안해 버리죠. <웃음> <웃음> 안 내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네. 위바위보 어, 어, 우와! 네. 뭐야? 야, 잘 피한다. 어. 뭐야? 이거 <웃음> 이거 어? 이거 탈락입니다 <웃음> <야! 야! 웃음> 테스트 플레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수고링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이름이 점점 바뀌는데? <웃음> <웃음> 아 정말 재밌었으면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비 구독까지 노바 노바 오늘의 게임은 태답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중에 부르지 않았네요. 그러 보니까 <웃음> <웃음> 아 댓글 중에 안골랐네아 <웃음> 근데 댓글 중에 뱅 얘기가 많았는데 뱅은 저희가 다음 번에 아주 진득커니 해드릴게요. 저희 뱅 진짜 잘하거든요.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해할 게임은 제목이 뭐죠, H 님? 범인은 춤춘다. 범인은 춤춘다. 조인 조인 범인은 춤춘다. 어 범인 연비 항상 춤춘다. 연비 음악만 나오면 맨날 춤추고 있음 롤 설명하면 되나요? 아예롤 설명해주세요 중요한 카드들은 최초발견자 카드, 범인 카드, 그리고 공범자 카드 잠시만요 CN님 예? 예 설명 안 듣고 제 옆에 대머리 있었어요 선생님 잘 썼어요 얘가 쓴거예요뭐 이따 헷갈려서 물어보는 분들은 죽여버릴거예요 그리고 손에 범인 카드가 있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음. 범인 카드는 자기 손에 모든 카드를 다 털고 마지막에 범인 카드를 내면 승리고요 어. 공범자는 그 전에 공범자 카드를 내서 내가 공범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은 범인이 승리하면 함께 승리하고 범인이 패배하면 같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하. 범인이 처음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범인은 아니에요 범인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 어. 정보 공작이라는 카드도 있고 음. 주고받기라는 카드가 있고 음. 소문이라는 카드도 있어요. 음. 카드를 이제 넘기거나 음. 넘겨받거나 교환을 하거나 할수 있는 음. 내용의 카드들이거든요. 음. 탐정은 손에 범인 카드를 쥐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가려내는데 성공하면 탐정과 시민의 승리. 오케이 오케이. 약간 마피아. 근데 어. 손에 알리바이 카드가 있다면 범인 카드를 안 내도 돼요. 아. 드디야 이해했지? 나 어. 나 <웃음> 아, 최초 발견자. 접니다. 최초 발견자는. 음. 음. 사건 브리핑 해 주십시오. 저는 어둠 속 술을 마시고 걸어가고 있었고 왼쪽 골목을 본 순간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똥을 싸고 있었어요. 아니. 어... 변싼체로 확인됐군. 다음 뚜르디. 그러니까 제가 용의자인 거죠. <웃음> 아 용의자는 아니고요. 그4장 중에 아무거나 내고 싶은 걸 내시면 됩니다. 사실 범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보 공작을 할게요. 범인이었는데 정보 공작을 한다는 게 무슨 말? 자 모든 플레이어는 자기 왼쪽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카드 한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 예. 네. 넣어드릴게요. 한 명을 지목해서 네. 둘이 음, 음. 카드 교환을 하는 거죠. 아. 똥냄새를 잘 맡은 케베씨? 아그러면죠 요거를 드릴게요 어 여기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드릴게요 오케오케 어, 어허 오케이 얘들아 그 소문들었어? 무슨 소문? 무슨 소문? <웃음> <웃음> <웃음> 그, 그 사람이 싼 똥이 1.5k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자기 오른쪽 사람한테서 하나씩 가져오면 돼요 아 오케 1 <웃음> 넣어주고 근데 오호. 그 정도면은 장기가 나온 거 아니냐고 지금 <웃음> <웃음> 많이 먹었나 보지. 또한개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청새치 H 의 패를 내가 네. 바꾸자고 연비. 내가 정말 좋은 카드를 줄 테니까 한번 이겨 봐. 이 자식이. <웃음> 이 자식이.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헐. 아하. 나 말고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니. 어 라미님이 한명 지목해 주시고요 일단 그 오. 패를 볼 사람을. 와호. 투디님. 투디 라미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키보드의 B 키를 눌러서 눈을 가려주세요. 우 와. 와. 그리고. 와. 다 봤나요? 네 그러면 B에서 손 뗄게요 그거 한번더 누르면 치워집니다 누르고 <웃음> 있었던 고요나 계속 B 누르고 있었엉 저도 봤습니다 이럴 수가 <웃음> 아니 제 맞은편에 있던 빗솔 당신의 패를 봤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싼 건데 저 사람 지가 싸놓고 지가 저러는 거 아니야? 제발 저리는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인이에요. 무능력입니다. 다음 분 하시면 돼요. 예. <웃음> 저는 근데 아는 게 없습니다. 전 그때 그냥 집에서 빼빼로러고 있었어요. 어 아하.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 그 사람이 <웃음> 네? 전날 불닭볶음면을 먹어 가지고 시뻘건 똥을 쌌다 이거. 아! 우아! 우아! <웃음> <으아! 웃음> 아! 자. 어? 이 영상 저녁 6시 45분에 못올리겠구만 <웃음> 수작질을좀 부려봐야겠구만 와. 아 손패 한장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왼쪽사람이라면 넘기면 되는건가요 저도? 가. 예 숨긴 다음 오케이 저도 목격 해버리고 말야 아, 네. 그냥 대놓고 아 쌌네 이사람 다 봤네 연빈님 아 누굴 목격하셨죠? 저는 알라바를 목격어습니 헐! 아 어. 대로변에서 변을 봤냐고? 아왜 다들 그래서 봤냐고? 대로변?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대로변? 저는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눈 떠. 어... 일어날 어. 시간이야? <웃음> 아, 뭘? <웃음>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멍멍이! 뭔데? 뭔데? 아니 멍멍이? 다른 사람 손패 중에 하나를 골라서 까요. 어. 만약에 그게 범인이 맞으면 멍멍이의 승리고요. 아, 우와. 범인이 아닐 경우에 멍멍이 카드는 그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다. 음. 오. 어? 아니, 아 이거 버려야 되잖아. 아. 와, 와. 제일 좋은 카드를. 아이고. I c a 팩트 개 맞음. 그러네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제 친구였어요 <웃음> <웃음> 같이 쌌어요? 아니, 아니 망, 망 봤네 망 봤네 제가 망 망을 봤네. 봐준 거였어요 사실상 배신자 아니야? 망받고 신고했으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배신자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 아 <웃음> 왼쪽 사람에게 정해서 준다 죄송하지만 소문을 하나 더 들었어요. 헐, 또 들었어? 아, 아 그게 사실 대류변에서 본게 아니라, 만 바로 페리점 앞에서 본 일이었어요. 아랜만이지 진짜. 아나 진짜. 아니, 수진님 저 아직 저... 안 섞었어요. 야, <웃음> 제가 <웃음> 대신 섞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아, 섞었습니다. 네, 네. 아 와. 이번에야말로 찾나? 음. 이거다. 이번으로 죠. 에 멍멍이랑 범인이 있었고요. 아. 연비 아! 님한테 범인을 넘겼고 이 카드 어, 아디바일 겁니다, 아마. 야, 오, 연비야. 뭐. <웃음> 아니, 야, 잠깐만. 아, 연비야. 망봐 줬는데. 아, 살고 이렇게 됐나 봐. 처음에 복선이 있었네요. 범인은 춤춘다 라고 해가지고 옆에 범위가 있 이럴수가 자 최초 발견자 가지고 계신 분 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아이고 사건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아! 아!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웃음> 제가 길을 <웃음> 가던 길에 어떤 친구가 있는 걸 보았어요 뭘하 혹시 있어요? 그 친구가 똥을 쌌나요? 아이씨. <웃음> <웃음> <웃음> 그 친구는 무언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웃음> 절도 걸음쳤죠? 케빈님의 셀카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 셀카를 왜 훔쳐고 그러 갑자기? <웃음> 길거리에서? 아니 <웃음> 케빈님이 셀카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걸 바지에서 셀카가 줄줄 새는 걸 거죠. 어? <웃음> 뭔소린했 거야?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케빈님의 셀카가 줄줄 흘러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저는 케빈님 걸를 보겠습니다. 다 가렸나 보다 지금. 아하 오케이 그 셀카가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지만 그 주고받아 봅시다 좀. 좀 욕심이 나네 그거 좀그 <웃음> 누구랑 주고 봤나요 그 셀카 좀줘 보십시오 아 사만요 여기서다 음제 셀카입니다 어헐 <웃음> 다시 한번 주고받을까요 어하 <웃음> <웃음> 여기 있습니다. <웃음> 역시 음. 내 마음 잘 알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킹반인이라서 아 일반인이시구나 아. 예. 빗솔 예, 예. 음. 소년이 말한다 뭐야? 다들. 소년초이다카드는 아 어? 소년 어,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요 예. 네. 그리고 범인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소년이 눈을 뜨라 그러면 눈을 뜨면 돼아 아. 그렇구나 다들 눈을 감고 있어 줄래? 그래요 자 그러면 범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눈을 떠줘 <웃음> 다시 눈을 감으렴 자 그럼 다들 눈을 떠주렴 얘들아 그 소문들었어? <웃음> 케빈님 셀카만 훔친 게 아니라 목욕탕 수건도 훔쳤다 <웃음> 악질이구만? 아주 악질이지 착상 <웃음> 스톱! 누가 나 내가 스탑했는데나 <웃음> 아, 아, 가져가지 말라는 줄 알았어 <웃음> 한장 주고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빈? 아! 주고받습니까? 아... 얼마나 대단한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 하고... 그 셀카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웃음>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 훔쳐가냐 <웃음> 사실 그 셀카 그한 장이 아니래 음. 보고야 말았습니다 <웃음> 이럴 수가 <웃음> 그 길거리에서 투디가 자주 걸어온다니는 가 고맙습니다. 고로 단인단단단단단단단단 d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투디단 d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투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투디? 손에 범인 카드만 있고 알리바이가 없으면 범인 카드를 내면서 게임을 끝내주면 되고요. 알리바이가 근데, 있으면 저는 뭐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어, 저는 그때 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아... <웃음>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가. 어? 너니 <웃음> 너냐? 너냐? 너야? 너야? 너야? 진짜 개같다 <웃음> 뭐였더라? 잠깐 중간 꼽자 다 보여주는 거지? 이건? 다보여주 아. 거지? 아. 네~~ 왜왜왜왜왜 어. 네. 아, <웃음> <왜? 왜? 왜? 웃음> <웃음> 들어왔다 나왔어 들어왔다 나왔어 들어왔다 나왔어 왔다 나왔어 들어왔다 나왔어 들어왔다 나왔어 들어다 나왔어 진짜 개냐고 진짜 개 오케이 아 사람인데? 아이 멍멍이가 아닌데? 아.. 에이 에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뭐야! 야 말티즈 왔다! <웃음> 아! 아아 아. 아, 아. 그걸 넣으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범인을 밝히고 말겠어 이럴수가 범인은 시엔 너야! 어? 어 아닙니다 아.. 에. 할 아, 버지명 아, 할 아, 버지 명예 어떡해? <웃음> 아, 이고 어허 어허 땡, 땡. 어허. <웃음> 어허 <웃음> 그래 네가 다 <깨다>. 어. 아, 아, 아, <웃음> 바로 그냥 개가 <걔가> 돼야 돼 <웃음> 바로 바로 개가 됐어 맞았나? 맞았나? 맞았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에요? 뭐,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아니, 개가 어떻게 그런 탐문수사를 합니 <웃음> 아아 <웃음> 그래, 네가 개다 <웃음> <웃음> 아, 이걸 찾네 나뭐 갔다 올때 셀카 많이 찍어가지고 빚을 줘야겠다. 네. <웃음> 게임은 지난번에 한 팬님만 못해봤던 거. 그거. 아 그거. 음. 아 그거. 모르자다. 어 그러면 한 팬이 어, 편... 설명 알려줘도 저희는... 되겠다. 근데 신자분들이 들어야지 서, 설명을. 아니야 아니야. 저분들 알아. 너무 알아? 다 알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끼고 싶었다고. 끼고 <웃음> 싶었다고 <웃음> 아 그때 생각난다. 우리 다 같이 했던 거. 자 그럼 설명 안 해도 되죠? 바로 <웃음> 아, 시작됩니다 아, 아, 설명하셔야죠 유튜브 <웃음> 영상 올려야죠 범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고요 이 카드 나가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게안 할게 게한 <웃음> 턴에 한 장씩 냅니다 카드 능력 따라서 이제 범인이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범인 아 카드를 넘길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 아 범인이랑 알리바이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나 범인 아닌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아저 알고 있었어요 막아 <웃음> <웃음> 일단 키치, 한번 한테. 저번에도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게 아네 아, 어, 내내내 내가 바슈 오 소중한 유튜브 세이브본을 그걸 넣어놓은 하드를 누가 훔쳐가는 걸 바슈 누구야 오. 반드시 잡아야 돼 어머 내 들었어요 헉? 어떤 사람이 아. 편집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웃음> 자작극인가 아닌, 어, 편집을 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걸 내가 한펜이니한장 빼갈 거니까 한 펜이도 라미 거한장 빼가 내꼬왜 가져? 아이 규칙이라고 시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웃음> 뭘 봤지? 그 맞지? 사람은 가져갈 때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웃음> 빨간색, 빨간색 치마? 근데 연비랑 람이 아니면 다 이상해지는데. 비술. <웃음> 오케이. Okay. 그러면은 람이 비술 제외한 사람들은 B 눌러서 눈을 감아줘야 돼. 아 B. 아. 재밌지 이거. 자, 그러면 다들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하네. 두디야 일어나. 아 어... <웃음> 맨날 자, 제는 따뜻해서 그래 여기. <웃음> 어, 주고받기 뭐야? 주고받기. 이거 누구랑 하지? 넣어둬, 넣어둬. 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웃음> 아, 기다려봐. <웃음> 이거 넣어 아... 손... 내가 계산한다니까 아유, 내가 할게 빨리 놔 <웃음> 아갈페이 아갈페이 그냥 아갈페이 사실 저는 공범자입니다 <웃음> 자신의 유튜브 하는... <웃음> 사실 조금 쉬고 싶었달까요 다그 <웃음> 자가 범행을 한다길래 옳다구나! 돕고 말았습니다 저는 케빈님 시청자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겠군요. <웃음> 저는 사실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채 어? 케빈이 어? 유튜브를 팔고 이세카이로 떠나기도 떠나려 한다는 아, 그런 소리야, 소문을 그게? 들었다고요. 나 트로게 어, 치요 그러면? 어. 이걸 드리겠습니다. 패 주시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얘는 아, 자꾸 같은 것만 계속 주네. 그게 뭔지 궁금하구만 그거 맞지? <웃음> <웃음> 아니 안줄 건데? 음... 딴거줄 건데? 어 섞어버렸다 <웃음> <웃음> 근데 나는 또 <웃음> 소문을 하나 들었지 <웃음> <웃음> <뭘> 이렇게... <웃음> 뭐 마당발이야 뭐야 기습 패치지 그니까 연습 패치네 연습 패치 <웃음> <웃음> 아 나는 소문을 하나 도 들었지 어떤 <웃음> <연기> 소문? 연계소문? 아아아아아아 아아 갑자기 하고 싶다 아아지네 <웃음> 아 진짜 쉬야겠네 이거 어. 아싸. <웃음> 아싸 <웃음> 이러고 있어. 저는 한 사람과 교환을 하겠습니다. 바로 채 캐빈 당신. 아 뭐야 교환이야? 어? 어. 어느 날케빈님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요즘 휴가 좀 부족하지 않니? 하고. <웃음> 하지만 전 사실 일반인이라는 거. 아, <웃음> 공범자인 거지 이래도?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은 뭐가 이상합니다. 어? 어? 제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방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소문을 하나 더 들었어요. 아이, 잠시 사실 소문이... 케빈님이 유튜브를 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청쇄치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웃음> 케빈님을 설득했다는 소문을. <웃음> 어, <그래? 웃음> 아 무슨, 아 무슨 소리야, 야. 1 년이 안차서 이제... 퇴직금은 없다. 오케이. <웃음>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웃음> 직장 못 구합니다. <웃음> 어? 뭐야 어? 이거? 어? 자, 모두들 눈을 감았죠. 어? 감으면 돼? 버밍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떠 줘. 다시 감아. 모두들 눈을 떴죠. 하하. 드디어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아하. 아하. <웃음> 따뜻하냐고. 아뭐 아, 여기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빵빵하게 틀었어. 어, 밖이라고 밖이라고 주변을 둘러봐. <웃음> 어, 야아 그래, 아, 여기 불밭인데야 여기. 아아하킨데 직다리 이요다란다란다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범인은 uh -huh. 바로 김촌이 당신이야! 월? 월? 월? 갑자기 어. 멍봉 그걸 왜 내? <웃음> 그걸 왜 내? <웃음> 갑자기 멍봉이가... <웃음> 이건 뭐야? 거고뭐야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그 카드 줘. 그 카드 자, 뽑아가 뭐하는 소리야 범인 아, <웃음> <베린>, 나 범인 <웃음> 줬어 어, 알리바이 다 뿌렸는데 갑자기 범인 좀 <웃음> 알리바이 다 뿌렸는데 범인 들어가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맨 처음 범인 나였어 아니 그래서 청년치 H 가 사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는데딱청년치에가 나한테 범인을 주는 거야 그때부터 멘붕 어? 진짜 범인이었네 <웃음> 이 사건은 누군가 저희 집에서 제가 만든 달고나를 훔쳐왔습니다 어 말도 안되는 일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으흠. 그 사건이 발생된 다음날 케빈님이 당뇨에 걸렸다고 <웃음> <웃음> 저는 그 달고나를 누군가 주고 받고 싶군요 연비야 교환가자 내가 정말 좋은거 줬습니다 저는 상남자 오? 어. 뭐? 제가 바로? 사실 공범자입니다 아니 그 딱딱한 걸 어떻게 훔쳐갔지? 어... 그거는 훔쳐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라미가 어거지로 주머니에 안챙겨가면 <웃음> 너 멍, 명치에다 어, 어퍼을 날린다고 협박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럴 수가 누구 걸볼 거지? 그런 의미로 연비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다들 눈을 떠주십쇼 오케이 전 소문을 들었습니다 솜에 <웃음> 넣기 당한 사람이 그게 아직도 대전차 주 h 인줄 안다고. n 어, 대전차 지뢰 a 요 <웃음> 실제로 폭발할 수도 있어. 폭발 <웃음> <복발> 안 <웃음> 했거든요. 저도 밝히겠습니다. 아이 o 오! 이걸 왜 u c h y o 들라 a 가 사실은 저에게도 t touch your angel. I don't touch 버 o u r angel. I d o 냄새를 맡아볼까? <웃음> 어, 왜요? 어, 어, 어. 근데 손패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붙더라 불어! 앉아! 기다려! 빠큐! 아 잘했다! 빠큐! 빠큐! H님! 어, 오! 고라스! 아하! 목격자였고요 아... 아 내놔. <웃음> 아 멍멍이가 이제 H가 되는 거구나. 음. 죽고받기. 으흠. 이거 가져가고 싶은 사람? 나, 나, 나, 나. 음.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줄게. 아 <웃음> 진짜 아니 뭐해? 어 뭐였을까? 그거 궁금한애좀 가져오지? 내가 뭐 받은지 보여줄게. 너 하나 줘봐. 진짜 어이 없을 거야. 뭐래 뭐래. 진짜 개어이 없네. 뭐하자는 짓거리야 이게. <웃음> 제가 그럼 받은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 떤 정보를 들었어요. 사실 라미가 그 사람을 없애고 싶어서 줬다는 소문. <웃음> 그냥 준 거였냐고. <웃음> 아, 씨, 장난치나. <웃음> 어. 트 너거를 네그 정해서 줘야 돼. 그, 아, 오케이. 맞도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진짜 불쾌하다 아, 냄새가 그냥 개걸스럽게 맡네 그냥 트위디퍼러 트위디퍼러 트위어 과연 어? 알리바이였고 알리바이가 있지 그럼 나는 한번 이고 받아볼까? 다들 그렇게 꺼내는 거 보니까 한 팬이 꺼라 한번 들고 와알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웃음> 그렇지. <그치>? 네가 주인인데. 너범너 <웃음> <너> 범인이지? 오! <웃음> 오! <웃음> 오! 와! 나 진짜 살려었어나 <웃음> 진짜 살려줬어. <차이> 너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찬조였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알리바이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만 알았다고요. 알리가 있는 거. <웃음> <웃음> 범인은 저항 강박꾸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어? 범인들이야! 당신들 당신들 범인들이야식기이이 자식아! 거기야 이 새끼야 이이 아하! 아하! 아하! 목격자였어. 어. 알리바가 있습니다. 허, 알리바이가... <웃음> 그래 내가 기다아 그 한번 놔볼까? <웃음>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이이이이이 <웃음> 와이와이와이와이. <웃음> 뭐지? 한2 <20년> 0이와이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 <웃음> 어, 골랐어 골랐어. 골랐어? 어? 지금 H 고른거야? 어, 연비야너 공범이잖아. <웃음> 된다. 된다 연비 아범이 <웃음> 인데 왜? 야이멍청아야이멍청아 <웃음> 게임을 그따구라면 어떻게? 해. 게임을 이거는 그냥 연비가 술 취해서 개가 된 거야. 저기야. 범인은 춤춘다. 한번 다시 해봤고 다음번에는 풀 멤버로 다른 버전. 혁명은 춤춘다. 동우들 <웃음> <정부들> 정신 차리라우. <웃음> 내래 거래를 하겠시오. <웃음> 내래 소문을 들었지비. 내래 사상 검증을 해야겠지비. <웃음> <웃음> 바로 그냥 한번 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도바 노바. 지금부터 시작할 것은 범인은 춤춘다 북한편. 혁명은 춤춘다. 혁명은 춤춘다. 혁명은 춤춘다. 다다다다다다. 방천리 주름잡는 님. 선무들, 혁명하라. 쓰시던 축집포 가사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만, 야 그걸 불러버리는 건좀 그래. 야, 그걸 왜 하는데? 용어들이 조금 달라져서 한 번만 설명하고 들어가시죠 네. 일단 최초발견자였던 카드는 혁명선언이 되었고요 네 혁명을 선언하갔어 그리고 범인은 혁명단원 공범자는 혁명동지 혁명동지 그리고 탐정카드는 사회안정성이고요 아, 사회안정성이 탐정 아 오케이 네, 멍멍이는 수령동지가 되었습니다 아 멍멍이 그러니까 개가 수령이다 대지. <웃음> 혁명 제시. 어, 우 음. 어우. 음. 혁명 선언을 할 각나는 누구인가? <웃음> 바로 내가 혁명 선언을 <웃음> 하갔어. 아필이면 <웃음> <웃음> 제일 혁명 선은 잘 알고 받네. 아가리 닫고 내말잘 들으라. <웃음> 아가리 닫고. 검주된 <웃음> 인민의 피땀으로 핵로켓도 <웃음> 발에 미쳐버린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 아 안되는데 그러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인류가 규탄한다! <웃음> 내가 봤던 거랑 다릅니다. 음.. 어떤 갓나가 남조선으로 탈북하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남조선 간나들 어.. 잘 살지도 못하는데.. <웃음> 다른 인민과 거래를 하가시오. 어허.. 한편 동무! 와그라요. 와그라요! <웃음> 제일 못해! 제일 못해! 아니, 제일 아, 못해. 아니, 못해. 아니, 이거. 이거 그냥 부산인가? 하하하하하 <웃음> <나> <웃음> 나도 그럼 거리를 한번 해보갔소 혁명 선언을 한 단원과 바꾸겠소 아. 다, 단원? 단원? 동지동지 동지동지 동지. 나 지금 뭔 소리를 하네? 내레소문을 들었시오 아아 아하 여기도 소들었어아 성... 하... 여기저기 다뭐 이래 찌라지가 뿌리네. 비솔이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어!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음. <웃음> 김일성 직권기밖에 보지 않았어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위대하신 수령동무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아니 K 드라마를 저... 본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 하셨습니다. 왼쪽 인민에게 아그렇게난 음, 이걸 잔액을 주겠네 음, 난 이거 주겠네 연변이가 나한테 오른쪽으로 준거 같은데 아닌가? 염비누나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니! 소령동제! 아, 어.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다들 고개를 조아리랑 다들 손대라 지금 어디 지금 하 지금 내 몸에 손대라 한 번만 만져보면 도... 안 되겠어. 동지님 기분이더 초콜렛. 아 이제, 이제, 이제... 어? <웃음>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놀아. 놀아. 기분이더 초콜렛? 저저식입니다요 수령 수령 동지. Outcome. 방금 연비 동무가 미대 앞잡이놈들의 말을 썼습다안나 죽고 싶네. 어, 요걸로 한번 뽑아보겠어. 아그 것은. 아아.. 아아.. 이러면 어, 이거.. 넷플릭. 연비가 수령되는데 이거? <웃음> 근데.. 어? 자네.. 사상이 중.. 하 <웃음> 내래 <내레> 충성을 다하는 <웃음> 북한 주민이요! 넷플릭스 아이디 삭제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웃음> 제 까봐! 넷플릭스제 넷플릭스 어어서내 걸로 씁니다! <웃음> 어 넷플릭스 자네 보시라오다눈 아, 아, 감으라고 다눈 감으라고 어, 다눈 어, 어, 감으라고 내래 눈 감겠어 뜻이오 뜻시오뜻시오 뜻이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전파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뉴스 쟤는 진짜예요. 좀만 <웃음> <그쪽은 웃음> 여러분 <웃음> 음 받아시오. 음아아 아, 이게 하하 H 동지 노잼이오. 위대하신수령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음. 음, 이번에 좀 재밌는 걸로 들이가어 요거 들이가어받 아들아. 나아으아 어떤 식 나가다 아수던 사투리 썼네? 받아 주세요. 무슨 <웃음> <웃음> <뭔> 사투리야 이거? 아, 받아 주세요. 자, 그럼 이게 나와야 돼지비. 허! 동영에 번쩍, 소해 번쩍! 만지게 달라! 쿡, 쿡, 쿡? 그코 아켰는데 냄새 막막다 어, 느낌 어, 어, 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하 동해 번쩍서 해 번쩍 서해 <웃음> 번쩍. 아 이거. 이게... <웃음> 프로파간다. 아하. 네, 왼쪽으로 패 돌려라. 나한장 주시라요 한편 동무. 내래 소문을 들었지비. 하하. <웃음> 확실한가 자네. 맞습니다. 하하하, 이게 참 것. 요거를 나는 갖고 오도록 하겠네. 요거를 가져가갔어. 나는 그럼 요거를 가져가갔어. 음, 이게 참 긴장되는구만. 요거 가져가겠네. 투지동무, 와그라 쓰멜까? 내래, 자네 사상 검증을 좀 해야 되겠어. 하하하, <웃음> 저를 지금 의심하신 겁니까? <웃음> 아, 내래, 좀 해야 되겠어. 내래, 내 수령 동지에게 충성을 다할 집비 <웃음> 음, 음, 아주 일반적인 카드만 가지고 있구만 기래 이 북한이 싫었어 아니, 아니. <웃음> 이 더러운 잡이 녀석들 너희들은 세뇌당한 거야 이 공범이지 이 카드가 공범 <웃음> 어떤 가나의 네. 사상을 검증을 해봐야 이 수령 동지가 기뻐하실지 아주 군침이 막 질질 새는 구방기랬이는 너희 간? 아닙니다 어? 대답했어요 카드 끝 뭐야? 아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아닙니다아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대답해서 아 그렇구나 아 에이, 아닙니다 에이. 그렇구나. 에이. 사실은 니네 북한이 싫었어 아니, <웃음> 남조선 갔나가 둘이나. <웃음> 아이유 화이팅. 아이유 화이팅. 아이 <웃음> 아이유. 나는 거래를 시작하지. 이 와중에 거래를 한다라. 달라. 어허. 쓰레기 배를 줬네. <웃음> 드디어 오, 응. 이제 범인 색출에 들어가는구만. 음. 자네. 왜? 왜요? 동지, 혹시 부를 생각 없나? 동지요? 아, 진범을 부려. 부르... 네. 죄송한데 제가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웃음> 근데, <웃음> 어, 어, 근데 왜? <웃음> 야, 혁명 동지 낸 다음에 방송이 쉬워지네 이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내렸네. <웃음> 아는 게 없어. 자네와 친한 이 친구. 아 뭐야 이건?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뭐야? 잠게요 <웃음> 잠깐만 이게 뭐 하는? 이거 <웃음> 뭐뭐 뭐,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웃음> 저저안 됐다. 야이씨 도목을 맞잖아. 도목을 야, 솔직하게 <웃음> 맞지 이거. 뭐였어? 아! 아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라미가 찾았네 오케이. 이을 아, 뺏으면은 처음부터 이걸 주던가이거 줬어 처음에 나. <웃음> 아니 줬었어 <웃음> 갑자기. <웃음> <저기.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정원국입니다. 어 음, 저희가 잘 알아본 잘... 바로는 예? <웃음> 예? 이거 아니에요? 정원국이요? 정원국. <웃음> 정원 <웃음> 어디서... 오랜만에 장마당을 열어 보았어요 아하. 쟤는 진짜예요. 프로파간다. <다들? 웃음> <뿌로> 부와! <웃음> 위대하신 소령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웃음>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이다. <웃음> 아니. 그만한 <웃음> 음... 돈이 없을 텐데. 어허. <웃음> 자기 뱃살을 잘라주신다고 <웃음> 하신대다 그렇구만 기래 다이어트를 <웃음> 결심하셨구만 기래 나군 음, 나군? 수학 <웃음> 나군 사상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사상검증을 하겠구나 <웃음> 아, 다들 눈감게 <노명케. 웃음> 노잼이라고 해서 혁명가는 아니오 저는 사실 <웃음> 혁명공지인데다 <웃음> 이런 음. 아 오늘밤 음. 쇼미더 림민 쇼미더 림민 <웃음> 오방사서 부탁드립니다 빠밤 빠밤 아니 이 소리는? 빠밤 빠밤 동해 번쩍소 아니 수령 동지, <웃음> 수령 동지 한 번만 손잡아 주십시오 수령 동지 <웃음> 수령 동지 뽀뽀해주세요 뽀뽀 츄아츄 어? <웃음> <웃음> 섞지 말라 스티말라, <웃음> <웃음> 스티말라. 이게 확실히 혁명 단원이라고 제가 합니다 예림이 그럴까 봐. <웃음> 음. 따라란, 다라란, 다라란, 따라란, 굿작작, 따라란, 굵짝작굵짝작 따라리라라.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빠사니이다 아 사상검증을 하갔어 허허 아, 누구의 사상을 검증할 거인가 한 팬동지 말고 다 눈감어라 북한말 얼마나 잘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요>. 네. 자네 <웃음> 너무 갱상도야 아, 너무 갱상도 아 요렇게 어떠시오? 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거는 남조선 동무들의 계략이었단 어허. 말이오 아하 내래 음. 소문을 들었시오 그만 좀 들으라! <웃음> 사실은 어? 남조선의 앞잡이지! 이런 갔나! 으하. 사실 나도 소문을 들었어 아아 아니 왜 이렇게 아 사회에 삐라가 많아 아 나는 거래를 하겠어 아 거래 음. 거래를 음. 하지 두루마무 <웃음> 어? 도루마우가 뭐요? 도루마우 도르마? 그거 어디서 봤네? 미국 압제비의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무 아하 한장 주시게 네. 한잔 주시게 한장 주시게 <웃음> 그저 동무가 워낙에 그 술에 쩌들어 사는 동무라서 내가 제일 아끼는 포카였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자네가 혁명 단원인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어. <웃음> 한펜. <팬. 웃음> 이거 내아니오로 네, 답하면 되나? 그렇지, 기리디 응. 기리디. 한펜, 너 뭐... 악마 들렸어? <웃음> 아, 거짓말. 나 아니라. <웃음> 하하. 아. 아. 내래 사회를 좀 안정시켜야 겠어 아, 아까부터 자꾸 남조선의 냄새가 나는 혁명 동지들 사이에 있는 아니 합리가딱 여기에 끼어 있냐? 어 이거 총구려 빨리 총구려 아아 <웃음> 아아 그러면 지금까지 안한 동물의 약겠어빗술 동물 누가 의심스럽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호 아, 아 예안이오로 안 하고 저렇게 하겠다. 오 된다! 으아! 오 이거 아이는.. 습니다 이야.. 잠시만 내려 아닙니다! <놀람> 확인을 한번 해보갔어 아하 <놀람> 음. 나도 확인을 한번 해보았어 <놀람> 아, 뭐야 이거아 거래.. 아 저렇게 바꾼다.. 이게 단원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아, 지금.. 이셈만 알아! 아 그러네! <놀람> 그러면 나 알아보겠어.. 프로 <놀람> 빠간다! 왼쪽 린민에게 <웃음> 왼쪽에게 하려면은... 하나씩 주라고 어, 다시 돌아오네. <웃음> 다시 뭐야? <웃음> 다시, 다시 이렇게 정도? 가네. <웃음> 한 펜동만 인하 <웃음> <줄까? 오>! 아니! 너는 <웃음> 더쪽서예아아수령동무손 그래! <동>, <웃음> <웃음> 한번만 잡아 주시라요. 어때요? 왜한번 잡아 주시라요. 아 어, 그지들이. 어, 그지들이. <웃음> 에헤, 쌀도 없는 그지들이 <웃음> <웃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 언니 보자 남촌은 척쌍 흐디 보자 흐디 자 흐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후보에서 한명 빠졌지 비 어? 왜 사회 안정성을 써야겠어 요셋중한 명인 것 같은데 오늘의 오니가 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H 동무가 아주 잘해야 되는 구만 기래 연비 동무는 뭐 말할 거 없나? 나 아, 아닙니다. 저는 아우지에서 있다가 이제 막 출소한 출소! 출소! <웃음> 너 북쪽에서 이 말투가 왜 그래? 어! 저... 어, 어! 어! 예 아니요. 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 아! 아! 아니 이렇게 안 들킨다고? 이거를 한번 로 오빠 간다. 로 오빠 간다. 아! 기꺼워도 수령 동지. 에이! 혁명 단원이 나 혁명 단원이야 하고 네명 끝이야 안 찾은 세로네네명 그 끝이에요. 아 우와 네. 그렇구나. 저는 근데 뭐 없는데요? 에이 설마? 로 위대하신 수령님 만세입니다. 야 이거 근데 나오냐 이거? 혁명 동지들이여, 오! 아니, 박수치라 아니... 연비 오펜. 가자! 야 근데 아, 이제... 아까 아까는 아나 때문에 이거 범인은 춤춘다 범인이 이긴거 처음본거 같아 그러니까.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좋았다가 안녕 안녕 동카 90개 밥 사라 판매 밥사라. 네 이거를 선을 그어놨잖아 일부러 그래서. 아 포카 9 0개 밥사라 선긋네 판매 밥사라 나가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빗소리님은 저거 벌칙 언제 하신다고요? 어? 사라 판. 빗소리는 무슨 벌칙이야? 나도 벌칙 걸렸인데 이번에. 어 같이 입을래? 나 같이. 자켓 코스프레 그리고... 하라 이제. 뭐라고? 너 니삭스의 멜빵이라고? 야 어쩌다 이런 벌칙? 너왜 그래? 니삭스가 뭐임? 무릎까지 오는 양말. 다리 이렇게 있으면은. 큰니삭스 와. 어털 약간 이렇게 어디까지... 삐져나오고. 어, 털 이렇게 삐져나와서 털. 어? 그걸... 제모 하나요? 아 진짜. <웃음> 자 오프닝은 이렇게 됐고요. 자이 게임의 이름은 무엇이죠, H 님? 아이 게임 이름은 바퀴벌레 포커 바퀴벌레 포커 아. 진짜 바퀴벌레보다 더 여무스럽네 이거 저리가 <웃음> 자기 차례때 음. 한 명한테 줍니다 뒷면으로 음. 그러면서 빗솔 이거 바퀴벌레야 아. 이건 바퀴벌레가 아니야 아 했을 때 깠을 때 아니면 내가 갖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이게 바퀴벌레였으면 제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막 가려드는 게임이에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쥐야. 오 어, 그래? 이거 가져와서 확인하고 어? 이거 쥐 맞네 한펜. 하고 떠넘기기 뭐. 가능해요. 가 이제 라미님밖에 이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럼 2D가 마지막이 좋으니까 2D 대 라미예요. 그냥. 아 그렇게. 음. 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오케이. 네. 뭐야? 이 그래서... 밑에서 왜 카드가 나와? 누가 이거 숨겨놨냐? <웃음> 한패나 모든 종류의 카드, 그... 동물을 다 모았을 경우 음. 탈락이고요. 음. 혹은 같은 종류의 카드를 4장 음, 그렇게 해도 탈락니다 그리고 왕 카드가 있는데요. 다른 거랑 다 똑같은데 이거 왕이야? 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 두 장의 카드가 조커인데요. 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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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이거? 오 우와 뭔데? 이거 쥐야 이거쥐 아니야 또맞허아와 박쥐야 박쥐허허쥐 쥐야? 쥐허 이거 쥐야허야 허허 허허 허허 <웃음> 아, 이거, 이거, 못하네 이거, 더이상하면 이거, 이거, 집착이야담글 이거, 이거, 전갈이야 전갈. 이거, 전갈 맞아. 너 <웃음> <맞았어>. <웃음> 이거, 전아맞아너맞 <전갈이야. 웃음> 이거, 이거, 이야이야어 하는 하데건 이거, 이거, 전아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나 안, 나안 할래.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이게 못해. 지 게임 설명해 놓고. 야, 이거! 이거, 볼카야! 탑자! <웃음> <탓자! 웃음> <웃음> 이거, 볼카야! 야, 신들렸네신들렸어신들또에신들년벼 덤벼, 또 덤벼. <웃음> <웃음> 이거 년에야 이거 에이 아니야 안 할래 나 아니 왜이 신들년에 신들년에 이거 두꺼비야 너 그거 집착이야 이거 두... 두꺼비 맞아 아. <웃음> <웃음> 진짜 안나나안 한다고 이거 어, 나 <웃음> 이거 박쥐야 여기서? 어? <웃음> 야 걸린다 이거 박쥐 맞네 아니 나한테 주지 말자 <웃음> 그러면 나도 받아서? 이거 박쥐 맞아 라미야? 이거 박쥐 아니야? 에이씨! <웃음> H야 우리 거짓말을 어? 못 하나 봐. 여기로 집착이 시작되는 건가? 라미야. 이거 왕이야. <웃음> 맞아 이거 왕이야. 야이씨! 와 <웃음> 이래 못 하는데. 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웃음> 방송 끄라 방송. 아 방송 안 키고 있다. 야요거 전갈이야. <웃음> <웃음> 전갈 맞네. 이 전갈 맞아. 야! 우와, 우와, 드디어! 와 드디어. 다거 아니야? 정세치 끝. <웃음> 내 말이 다 모였어. <웃음> 야! <웃음> <웃음> 골지 퍼스트. 아 그래. 야, 노린제야 맞아 니는 <웃음> <웃음> <너는> 어디 가서사기 <웃음> <자기> 치지 마라 네말이를 <웃음> 못하는데 이거 혹시 청새치 울리기 컨텐츠야? 도시 속땐 집착 <웃음> 이거 왕이야 <웃음> 안받지 어. 안받아줘 안받아줘 오, <웃음> 어, 이거 왕이야 아이고 들어갔다. 고개도 더버리고 머리가... <웃음> <야, 웃음> 확인을 할게요. 왕 맞네. <웃음> 나도 확인해. 치. 이거 왕 맞아라며. 음... 이거 왕이야. 한명겼다 드디어. 아, 아,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어? <웃음> 팔이 아니네. 인정, 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뒤에 표시 막했나? <웃음> 왕이다. 왕이라고 이거? 그러면왕 아님. 맞다. 미리 말했어. 미리 말했어. 미리 말했어. 말도 안 돼. 박쥐다. 박쥐. 박쥐? 박쥐는 아니지. <웃음> <웃음> 왁지말래 <웃음> 압도적인 1등이야 어? 여기 있던 쥐 어디갔노? 미짱팽이네 어디 <웃음> 미짱팽이 <미짜빙이> 하지마라 <웃음> 왕이다 왕 맞다 아이아 <웃음> 왕이 아니었네 이게 진짜 왕이다 맞다 개같네 <웃음> <웃음> 그럼 이것도 왕이다 맞다개같 네. <웃음> 그 네. 이 네. 아, 왕이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전갈 아, 니다 라면님한테준 거죠? 라면 여기. 아니, H인데. 어. 아, 여기잖아요. 라면님인 같은데. 아니. <웃음> 아, 그준 거야. 라미냐라고 준거 아니야. 안보고안보고준 거임. H대 라미아 그러면? 아. 아, 그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웃음> 어. 아니야. <웃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웃음>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어. 이 안에 정갈이는 8장이나 1 0장이정으 있을 거넣어 아, 뭐지? 응, 근데 세장이 여기 나와있지 이게 정갈이 확률이 좀 있어 하지만 반대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놀람> 뭐, 뭐, 또꺾고서 맞다고 할 수도 있지 <놀람> 어? 하지만 또꺾고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하나만 해라 하나만 넌 카드 <놀람> 게임 어. 하지 마라 이거 정갈 맞다 <놀람> <놀람> 어 <놀람> 잠깐만! 그 생활을... 야 정갈지옥 간디 이건 쥐다 <웃음> 이게 쥐라고? 찍찍찍 쥐다 아니다 맞다 <웃음> <웃음> 와 안되겠다 나도 쥐한 마리 준다 확인한다 확인해. 니 미친나? 니 미칫어? 그렇게 반응하면은 다음 사람 못 맞출 것 같나? 아니 뒤에 보인다 독침이 보인다 뒤에.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하고 빌어봐라. 비소라. 이건 사실 비솔님. 음 이건 사실 왕입니다. <웃음> 형님 살려주세요 해봐라. 형님 <웃음> 살려주세요. 이건 왕이 맞다. <웃음> <웃음> 다행이다. <웃음> 이건 전갈이다. 마케시야전이다었나 <웃음> <웃음> <막> <웃음> 전갈... <많이 쫓았나? 웃음> 맞다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그 오! 괜찮아 어 잠깐 오! 디 오! 오! 한장 어디 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따라라라, 다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거라라거 따라라라, 따라 두꺼비, 뭔데 이거? 두꺼비 에이치야 <웃음> 너 혹시 두꺼비야? 두 두꺼비. 두면서 두꺼비 두꺼비 아니다 어 맞다 오 두꺼비 오 어, 이거 전갈인데? <웃음> <웃음> 왜 거기에 벌써 가는데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전갈 무조건 맞다 해야지 전갈 맞다? <웃음> 아.. 두꺼비 <웃음> 와 두꺼비들 많네 큰일났다 로 가져가 그냥. 두꺼비 두꺼비 맞다 어? <웃음> <웃음> <오> <웃음> 자 저.. 저폐잘 보세요 <웃음> 나도 <웃음> 몰라 이제 어, 본인을 속였어요 뭔데 뭔데, 뭔데? 박쥐 아닙니다 어 본인, 본인을 속이니까 더잘때 오히려 어 그러네, <웃음> 그러네 그러네 어디 모자 잠가려 어지 <웃음> 이거 잠가 맞다 맞다 잠갈 맞다 정해야 <웃음> <전세한 웃음> 아! 어? 이거 방심할 수가 없는데 나 이렇게 되면은 박쥐다 맞다 생각 다시 하는. 아니다. 이거 두다아 여기죠? 다나 확인도 안 하고 간다. 두껍이다. 아빠. 맞다. <웃음> <웃음> <오> <웃음> 아주 다행이다. 와나 전갈지옥 두꺼비지옥에서 빠져나왔잖아. 와 이연패 이연패. 야! <웃음> 마! <웃음> 이거는 패자만 고르는 게임이라면서요? 재미없네.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12분. 그지? 2연패 박았는데 그 말이 나오나? 이상 <웃음> 유튜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웃음> 자, 일단, <웃음>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댓글, 달려있습 구독까지, 초대 댓고 부탁드리고요. <웃음> 여러분, 노바. 노바, 토리째 아, 하지 아, 마라. 한번더 해라. <웃음> <웃음> 무조건 넘겨야지, 청세치 <정대체. 웃음> 두꺼비입니다. 음, 두꺼비. 퍼플 <웃음> 아, 치아라. <취하라>. <웃음> 마 치아라 <취하라>, 그냥. 막았어. <웃음> <나. 웃음> <나갔어>, 이거 막았나? 아 요즘 잘 그렸다. 그죠? 이거 그거잖아. 마인크래프트 흑블록인데. <웃음> 어디까지 그릴 건데, 어디까지? 야, 누가 내 혀에다가 설태 칠었냐? <웃음> 이거 선 그리지 말라고 한편미친 놈아! <웃음> <웃음> 아니, 왜 조개소냐? <웃음> 초계소년 <웃음> 초계소년 <너, 너>, 조개선. <웃음> <조개선은> 뭐야 <웃음> 우리 오늘 되게 러브러브한 게임 할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로요? 사랑 넘치는 마피아쿠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게임은 네 세턴동안만 너를 좋아해 라는 게임입니다 오 <웃음> 세턴동안만 <웃음> 너를 좋아해 빨간면은 내 짝사랑 상대한테 고백을 하는 거고요 빨간면? 예. 네. 이거를 F키로 뒤집어 보시면 으흠. 이렇게 고백을 받아주는 카드가 나와요 에? 짝사랑 상대가 맘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 고정이구나 아 그냥 눌러 가운데에 음. 이렇게 랜덤 카드가 있어요 네. 당신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 오른쪽 네 번째 어. 사람 이런 아 내용이에요 아오 되게 사랑스러운 게임이네 진짜 그리고 짝사랑 상대를 안 밝히는 게 재밌겠죠 아무래도 숨기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관련된 발언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리를 하냐면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뒤집으면 질문이 있거든요 에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웃음> 그어 대답 내용을 듣고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이, 추리를 하는 거거든요 질문은 심플 딥 상관없이 세개 하면은 한 라운드 끝이에요 <웃음> 카드 섞겠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주세요 아 3턴 동안 짝사랑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카드를 해볼게요 이거는... 짝사랑 상대를 악기에 비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이유 말고 이거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추리를 하게끔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군요 큰북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끄러운 거 나오면 일단 연비다 <웃음> 저는 꽹가리요 꽹꽹 <웃음> 저기 혹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저는요! <웃음> 아.쟁이요 아.쟁? 아.쟁? 아.쟁 그거 아니야? 카드 딱 파네 이러는 거 아.쟁 아니야? 맞아요 네. 저도 깽가리인데 그냥 깽가리가 아니라 찌그러진 깽가리 ㅋ <웃음> ㅋ <웃음> <웃음> 깽이야? 저는 칼림바 같네요 그 사람은 해빈님인데요 <웃음> 저는 그 사람을 단소 같습니다 Who are you? 저는 이 사람 약간... 뿔피리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짝사랑 상대가 좋아하는 책의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케빈님부터 대답할까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자기 개발서를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중에 자기 개발서 보는 사람이... 많지 음... 않거든요 음... 다음 뚜르디?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k e e Keep going, <웃음> <웃음> Keep going. <웃음> 당락의 당... 장르를 아니, 말씀해 질문에 주셔야 질문에 돼요 그럼 일단은 아책 이름이 킥고잉이에요 이.. 아, 장... 그책 경제... 이름말이 장르로 얘기하셔야 이제 경제 서적이라 볼수 있죠 아, 경제서적. 아 경제서적. 경제서적. 경제 서적 경제 서적 빗소리 님은 아.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저는.. 아, 총각 손이 참 차네? <웃음> 아왜리해 <그래? 웃음> 연애 소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음. 아 연애 소설.. 음, 음. 저의 짝사랑 상대는 판타지. 연빈님은요? 음. 공상과학이요음 음. 판타지요. 그분이 평소 말하시는 걸 보면 중국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친... <웃음> 너무 친하잖아. 아니 말투가. 드라마가 아니고 책이라고 게임이고 뭐가 없구나? 그냥 혼을 내버리는구나 그냥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이연거리 생각했다고? 이연걸 <웃음> <미연거리. 웃음> 네. 책의 장르라고 미엽죠. 책의 장르 아 무협집니다 뭐 무협집 뭐 황비홍? <웃음> 그럼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짝사랑 상대는 우정에 대해서 다음 중 뭐라고 생각할까요? A 친구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 C 심심풀이 상대 D 그외 기타 <웃음> A, B, C, D 중에 하나 고르고 이유를 가볍게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의 짝사랑 상대는 B라고 생각해요.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그 혹은 그녀는 항상 심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그럼 C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다음 음... 라미님. 저는 C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심심할 때마다 부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 C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언행을 보면 C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구들에 대해 만족 아닙니다 <웃음> <웃음> 심심풀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짝사랑 상대가 인성 파탄자인가요? <웃음> 저는 아... D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기타? 그럼 뭐죠? 이 사람은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친구에 대해서 <웃음> 별 생각이 <친구를> 없다. <웃음> 역시 인간관계의 은크루 이 사람은 저도 C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A 하지만 그외 그냥 그려 그런 사람은 C 제 짝사랑 상대는예 A와 B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시리어스하게 딥다크하게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예.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예. 서로 고백을 하면 성공 한쪽은 고백을 하고 한쪽은 고백에 답장을 하면 그것도 성공 아 그러네 고백 고백 성공 고백 답장 성공 답장 답장 실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정하셨습니까? 어디로 갈지? 하나, 둘, 셋 받아줄게 뚜루디 뚜디야 받아줄게 어라? 어, 뚜루디 카드 안보내시면 안돼요 어디로 보내야 될까 너 나잖아 뚜디야 뚜루디 나잖아 어? 너 나잖아 <웃음> 너 나잖아 뚜디야 자기야 이럴거야? 어, 뚜루디 어서 짝사랑 상대를 어. 밝히라고 누군데 빨리 나라고 얘기해 아. <웃음> 난 이럴 줄알아지러 <웃음> 연비 누구야? 나는 원래 투디였는데 한 팬이한테 저걸 줬어 답장을 음, 받았구나 이거 연비누나 카드고 네. 한팬 이쪽에 고백했죠? 네네 네. 음. 그럼 연비 한팬 성공 캐빈 투디 성공 근데 어머. 이거는 사실 한 팬이는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점수를 줘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 <웃음> 맞습니다 아유, 다들 아니, 자기 짝사랑 한상 공개하자 저 왼쪽 두 번째 라민 님이요 아 어, 나도 왼쪽 세 번째 라민데저한팬 음, 님이요 세 번째, 나는 캐빈 님은 CN이었어 내가 자기개발서라고 <웃음> 아니 보통 이과생들은 약간 소설 같은 것보다는 약간 고런 걸 읽더라고 성향상 근데 잠깐만 왜나큰 북이야? 어? 어... <웃음> 뭐 할까요 저희? 한편 이거 찌그러진 꽹가리라 그랬네 아 일단 다음판 빨리 합시다 저희 <웃음> 음, 질문 음, 뽑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딱사랑 상대가 좋아하는 아, 요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그 사람은 한우를 좋아합니다 어? 음... 누군지 알것 같아요 한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웃음> 아 그건 맞네 <웃음>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비싼거 비싼거 <웃음> <웃음> 요리를 특정해 주셔야 돼요 드디어 쌍화차 산산볶음 쌍화차 산산볶음 일단 건강에 좋은거? <웃음> 이분 달고나 좋아하십니다 어 이거 경고 달고나? 드리겠습니다 아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티납니다 이분 고기 좋아하십니다 안좋 고기, 고기,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양꼬치? 야식을 좋아하세요 라미는요? 음, 제가 좋아하는 그분은 예. 국밥을 좋아하세요 쟤든 어이 좋지 <웃음> 홍삼캔디 이런 거는 요리가 아니죠? <웃음> 그냥 상대를 매기르이도가 아닌가?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닭백숙 이런 거잘알어요 닭백수 음... 네. 애복능이백숙능이백숙능이백숙 <웃음> 짝사랑 상대는 산타를 몇 살까지 믿고 아하, 있었을 거라 생각하요아요두 살이요. 두 살. 저는 한 여덟 살까지 믿었을 거 같아요. 저는 네. 한 다섯 살까지는 믿었던 거 같아요. 이분 이미지가 한인큐베이터에서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웃음> <인큐베드>. <웃음> 눈치가 참 아, 빠르신 분이네요. 그렇구나. 어 13살까지 믿었을 것 같습니다 <웃음> 13살이요? Yeah, yeah, yeah. 네아 어... 어, 투디님? 저는 이번 산타의 존재를 이야기를 듣자마자 증거를 내놔봐라 <웃음> <웃음> 아, 말이 되냐? 인천하시... 하셨을 아. 것 같거든요 아마 어제까지만 믿었을 것 같습니다 라미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웃음> 네네. 짝사랑 상대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다음 중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과 짝사랑 상대가 어, 닮았다고 어, 생각되는 요소말씀해주시겠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D입니다. 예,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하 <웃음> 음. 정말 하나도! <웃음> 어? 힘은 닮았을 것 같은데? 형 360도로 허리 돌아본거 아니잖아요. <웃음> 음, 생각보다 많이 닮은 것 같아요. A랑 음. B? 어, 성격 취향이 B요. 음. <웃음> 네. <웃음> 짝사랑 맞나요 이거? 짝사랑 안 아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짝사랑 하죠. 짝사랑 하는데, 그니까 러 D예요. 진짜 마음이 안 들었어? 짝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것 같은데요? 저는 D형. 아, 다다 다 D래. 네. 저는 비랑 C요. 취향이랑 목소리 비랑 C. 아이손 치우시죠. <웃음> <웃음> 목소리가 닮았다고? 네. <웃음> 소리? 한 편이 목소리가 닮았다? 어른 놓고 라미나 나 나오면 제 쑥배 깨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잠시 바꾸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화 취향이 닮았습니다. B. B. 예. Oh. Yeah.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닮은 <웃음> 요소. 이 닮았다라는 무엇일까요? 예? <웃음> yeah? 저는 c 었습니다 목소리가 닮았다 예왜 <웃음> <웃음> 이렇게 아련한 거야 <웃음> <웃음> 손 <손이. 웃음> 근데 이거 근데 이렇게 하자 좀 티나게 한 애들은 받기로만 맞추기 어 아, 음. 아 오케이. 고백하지 말고? 응 음, 하지마 둘셋 사랑해! 받아줄게 쉐케빈 나 누구지?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나 이거 어? 나비소리 그럼 성공인데? 산타 13살이요? 미술라 왠지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믿었을 것같아 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산타한테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음. 딱 나가니까 그 아저씨가 그 가면을 벗고 담배를 피우고 계신는 거고 <웃음> <웃음> <웃음> 영화 취향 맞지 빗소라 나 아니. 영화 취향에서 눈치 살짝 챘잖아 아 그런 거구나 아 좋아하는 요리에 뭐? 쌍화, 쌍화탕 <웃음> 산산먹근 <웃음> 뭐? <웃음> 나 뭐? 건강 챙기는 얘긴가? 자 <웃음> 이렇게 해서 재밌는 게임 세턴 동안만 너를 좋아해 한번 해봤고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초대다구 우리가 창피해? 창피해. 우리 마피아 그루야? 아. 막 누군? 개빈의 만화. 아 대탑 씨좀 하자. 막 개빈 개빈 개빈 아니고요 비솔리. <웃음> <미소님>. 아. <웃음> 애들아 근데 올려면 세 팀으로 와. 모바일 안 돼요? 뭐이안 된다. 또 맞는다 진짜. 음, 오늘 한 편이 없잖아. 아 그러면은. 근데 보냈잖아. 아, 어, 미안. <웃음> 보내고 나서 초대를 쓰고 있네 이 양반이. <웃음> 아, 아니, 한 편이 없어서 대역 필요해가지고. 아, 아, 아, 아 그런 어, 거죠? 어, 어, 어, 그런 겁니다. 답장 보셨어요? 답장이요? 디칠레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안 했어, 욕안 했어. 아, 제가 했어요, 비솔림한테. 누가 쿡쿡 찌르냐 자꾸? 누가옆구리 쿡쿡 찌르는데 내 옆구리. 썸타냐? 썸탄다니요 투디님. 아 외로워? 응 외로워. <목소리나> 아 투디 요즘에 외롭대요 여러분들. 많은 DM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나> 어? 저도요. 어 모기요. 어. 모기? <목소리나> <목소리나>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발을 물었어? 예. 칸지러웠어? 예. 근데 그 모기가 아니라 목. 이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아니. 연비의 말에 어떤 진의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이 말을 하면 진짜 뜻을 알려고 탐구를 해줘야지. 안 그런니 연비야? 난 포기했어. 포기다잖아왜 캐빈님이 그래요? 신경 안 쓴대잖아. 진짜 사람 아니야. 아니 사람이 아니라니. 나는 안 궁금해. 어? 그러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거야. 진짜 사람이 아닌 쪽이 적인 것 같습니다. 아, <웃음> 오늘의 게임 네. 5초 준다입니다. 오딱때라 5초 준다. 그런 게임 아니고요. 아, 예. <웃음> 카드를 처음에 한 장을 뽑아 보시면 이렇게 주제가 쓰여있어요. 전대물. 네, 그런 거를 이제 5초 안에 3개를 대시면 돼요. 못 대면 이게 투디님한테 넘어가고요. 투디님은 음. 만약에 케빈님이 3개를 못 대고 두개만 말했다. 그럼 그두개 제외하고 다른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다 말하게 되면 다 말한 사람이 가져가고요. 케빈, 투디, 비솔, 연비까지 3개를 다못 말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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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자, 대충 이해되셨죠? 어, 그러면 오케이. 누가 먼저 하죠? 어, 자, 그럼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어어, 그냥. 그냥 먼저 해 봐. 첫 판이니까 오케이. 가볍게 합시다. 이게 근데 본인 차례일 때는 안 맞춰도 돼서 부담이 좀 덜합니다. 오케이. 자, 케빈 님. 음. 준비? 하나, 둘, 셋. 버스, 지하철, 택시. 어 쉬웠다. 이거 쉬웠다. 이거 쉬웠다. 이거 쉬웠다. 어, 이거 쉬웠다. 아 요렇게? 어나 쉬운거 아, 걸렸다 아, 나이스 여러분 하나 거세 세 개를 말해야 되는거야? 네세 개를 오, 오, 오, 오, 오. 하나, 하나 둘셋 뒤집어. 뒤집어 아 내, 내가 뒤집어? 아, 아 조커 배트맨 슈퍼맨 <웃음> 배트맨 슈퍼맨 땡땡땡땡 왜왜왜 땡, 땡. 아, 파이더맨. 파이더맨 파이더맨 뭔데? 로이 로사 야옹이 슈퍼빌런 맞아? 슈퍼빌런 아니잖아. 아, 아, 그래, 아니야 로켓다는 좀 로키, 짜발이 아니야? 미스트로이 베놈, 미스테리오잖아 그거. 미스트로이, 미스트로이 틀린 거야? 거지, 틀린 <웃음> 거지. 발음 발음 실수. 이러면 다시 케빈님 거야. 와, 어,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웃음> 미스트로이. 연비 로이로사 야옹이 때문에 되게 억울해하는 거 같은데 걔는 슈퍼빌런이라고 하기에는. 나도. 아니 근데 포켓몬 내서는 슈퍼빌런이에요. 아니야 걔네가 아니. 슈퍼빌런. 슈퍼빌런이 제로쉽게 어, 어. 지금 재조명되고 있잖아. 그래. 지우는 애들 바 바닥에서 반메기들 같이 십악에 먹고. 그래. 개 점상 안해 지우는 막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 자식 밥을 참 맛있게 잘해 줬어. <웃음> <웃음> 그래. 지우가 빌런이야. 포켓몬은. 갑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음식 프로 <볼까? 웃음> 1박 1이 <2일>, 선생. <웃음> 아, 1박 1 나가 이 선생은 뭐야? <웃음> 이 선생님은 스트리머분 아니냐고. 식신 어? 네. 맛있는 녀석들, 집밥 백선생, 냉장고를 부탁해. 오! 오 정답! 오. 와, 야, 이거 아, 어려운데? 잠깐만, 잠깐만요! 왜? 맛있는 녀석들 음식 프로그램 맞습니까? 맞지, 맞지, 맞지, 네,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개그맨들이 맞지. 웃기는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억지를! <웃음> <웃음> 아, 이 말이 아, 맞는 녀석! 알겠습니다. 맞지, 맞지, 맞지.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케빈이 어디갔어?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웃음> 진짜 사라졌는데? 우리끼리 하자. 다 연빈님. <웃음> 야, 그런 게 어딨어! <웃음> 연빈아, 손 올려. 하나, 네. 둘, 셋 만화 캐릭터 자, 로이 로사 레옹이 인정. 나저 난방기가 난방기가 또 오래 하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개 추운데 아, 나 지금 미치겠네나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과자 종류. 포카칩, 스윙칩, 그리고 포스틱. 오케이. 오 포스틱. 오 좋다. 아 이런 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캡빈님 없는 새두명 카드 하나씩 가져갔어요. 아니 나 빼고 한 거야? <웃음> 아니 히터가 안 틀어져가지고 나 추워 죽겠어 지금. 나빗솔링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야 이거 위료 비솔리한테 어려운 문제인데? 어, 나 마나 캐릭터 몰라. <웃음> 님 어? 웅이 지우. 다 틀렸어요. <웃음> 웅이 지금 <지우>, 검정색 아니야? <웃음> 어, 어. 코난, 짱구, 유명한 오! 오! 유명한. 오케이. 잠깐만요. <웃음> 코난 머리가 검은색이라고요? <웃음> 네. 빠라 빠라 b 빠 b 빠 b 빠 b 빠 b 빠 b 빠 ba, ba, ba, ba, ba, ba, ba, ba, ba, b 십장생! <웃음> 아이 그, 저.. 잠 뭐야 노.. 아이 자, 잠깐만 아이 그.. 하하하하루미 네. <웃음> <웃음> <주름이 웃음> 거북이 <웃음> 해! 아! 장담! 어, 아, 아, 갑자기 십장생이 나온다고? 나 순간 십장생 보는 순간 욕인 줄 알았어 <웃음> 야이 십장생 <웃음> 난, 나도 <나한테> 욕하는 <웃음> 어,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네, 타이머 하나 둘 셋! 야 이거 놀라 그데 붉은 노을 깊은 밤을 날아서 어어어 어, 어, 어, 어 가로선생활에 서면! 뭐라고 가로서 가로 가로서면 가로서 그늘 아래서면 맞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가로 서면. 아 맞아. 아 가로수 맞아. 가로등 아니고? 가로수잖아요. 하나 둘 셋. 삼성역 선릉역 교대역 끝. 오. 아나 쉬운 거두개 했나? 뭐나 쉬운 거 나와. 그러니까 어나 너무 쉬운 거 나오는데 자꾸. 아 역시 강남 거주자라 그런지. 아 그러네. <웃음> 하나 맞아. 둘 셋. 어. 자 이쁘다 착하다 예쁘다 아, 아 예쁘다 예쁘다 네. 검췄어, 예쁘다 쁘다 네. 예쁘다 쁘다 <웃음> <예쁘다,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웃음> 자기 칭찬 못하죠 <웃음> 자기 칭찬 못하죠 <웃음> 잘 생기고 똑똑하고 시각입니다 <웃음> 땡땡땡땡땡 <웃음> <키가 웃음> <guesses> <웃음> 아니 왜 나의 장점이잖아 아, 그래 캐빈님 해봐 캐빈님 해봐 차 있고 집 있고 돈 많고 어케 인정 어 인정 다 오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저런 게 이제 진짜 장점이죠 오 이거는 자. 갑니다. 나야? 왜 있어? 제발 쉬운 네. 거. 하나, 둘, 셋. 탄사 변호사 검사. <웃음> 아이 <에이. 웃음> 야, 뭐야? 여기 왜, 왜 아, 이거 뭐야? 거나 뭐야 나. 거, 이거 한번 섞어. 네, 섞어 섞어. 자. 아, 나야. 하나, 둘, 셋. 아, <웃음> 야 이거 너무 어렸는데? 뭐라고? 박혜영? 박혜영 응? 누구야? 최수정 하이라. 원빈 김우빈! 원빈 김우빈! <웃음> 원빈 김우빈! 원빈 <웃음> 김우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어! 어, 어 이걸? 서, 뭐라고? 연비하면은 튤립 와, 와 장미 튤립 아, 장미 튤립 어 아이고 할미꽃 제비꽃 접시꽃 <웃음> 야 이거 되게 마이너한 걸로 가져가네 이거 근데 <웃음> 연비야 꽃하면은 딱 너한테 생각나는 거 있잖아 할미꽃 그리고 누나 머리에 달린 게 연꽃이잖아 아 맞네 맞아. 연비는 술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아 근데 나몇 개야? 저열 개예요 아 이러면 10개 모으면 시앤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한판더 해볼까? 원래 룰은 10개가 맞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그러면... 나왔던 것들은 싹 빼고 아 <웃음> 그런 거야? 아 쉬운 게다 버려지네 그러면 투디님 할게요 준비 하나 둘셋 어어 서타군이 허벅지 종강 종강이어종강이종강이 <목소리> 어, 정강이, 정강이! 정강이, 정강이. 됐어, 정강이. 됐어, 됐어. 어, 정강이 인정 <목소리> 종강은 모든 대학생들의 소원 <웃음> 교수님의 종강일 참여 아이고 종강이야! 라고 하면서 종강이 된다 아! 아, 웃어, 웃어, 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없죠? 없고?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알았어. 미안해 없지마 미안해 교수님 아, 갈게요 넷, 하나 둘셋 사장 사망 사기자 <목소리> 사기자 탱 <목소리> 아니야? 단어잖아 단어 사기자가 어떻게... 연빈님으로 갈게요 뭐 사귀, 아, 준비 연빈님 시작! 사, 어! 사실, 사립, 사산 있을 것 같아 어, 사산도 있을 것 같아 하나, 네. 둘, 셋! 와! 아, 팝콘! 이걸 팝콘, 모른다고? 팝 콜라! 와 야, 이걸 팝콘, 모른다고? 콜라? 어, 나는 진짜 갑자기 뭔가를 못하나 아, 봐 나초, 오징어, 사이다 아유! 아, 이거 꿀이었는데,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뭐라고 <웃음> 뭐라고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자 천사소년 네티 어 카드캡터 체리 프리큐어 아, 땡아야트로피컬의로즈 프리큐어 힐링급 프리큐어 스타탱클 뭐야 프리큐. <웃음> <웃음> 야너 뭔데 그거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아이 아는 게더 싫어 하나 둘셋 뒤집어야지 오, 나 이거 알아 카라멜맛 소금맛 소금맛 어, 어, 어, 이 쏠레. 쏠 최고! 기본, 콘소메 맛, 양파맛. 오, 통과, 통과, 통과. 소금 맛, <웃음> 너무 짙하 그게, 그게 이제 보통. 뭐 소금맛이나 기본맛이나 그게 뭐, 기본이지 오. 사실 근데. 연빈님 가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오, AI 세트 코? 지니, 시리. 지니? 어, 내가 내 할게, 내가 할게. 누구?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오오오 아, 아 하나, 둘, 셋. 타이타닉? <웃음> 그 월스트레이트 그리고 레버넌트 레버트 아, 아이고 <웃음> 연비님 로미오와 줄리엣? 레봇스트레이트 큰일났다 캐치미부프요캔 인셉션 한 개가 생각이 안나는데 <웃음> 위대한 뭔데? 개츠비? 잠만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있는데? 그게 월스트리트 아 있었다. 월스트리트 어. 어, 어, 어. 아 이건 2디꺼네어 감사합니다 아 흠. 위대한 아, 개츠비야 위대한 아, 아, 아, 개츠비가 아. 생각이 안났어 아. 나 갑니다 하나 둘셋 뭐야? 개, 고양이, 염소 아이씨 너무 아... 쉽다 아... 개, 어... 고양이, 술먹은 빗솔 <웃음> 정답입니... 뭐이 X야? 아닙니다 그거는 <웃음> 개와 같기 때문에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와 둘, 셋. 그 완도 김그 대구는 뭐였더라? 다음 <웃음> <웃음> 대구 서화 완도 전복 이천 쌀 오오 야 이게 바로 나오네 <웃음> 하나 둘셋 어. 국가대표 1, 국가대표 2 코리아 <웃음> 코리아 뭐 있어? <웃음> 개날로 먹네 탁구치는 거아 탁구치 진짜 좀. 날로 먹네 이거 야원투라할 생각을 하냐 이거 야, 국가대표 2가 있어 어 있어 있어, <웃음> 있어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있어. 갑니다 하나 둘셋야 이거 모르면은 좀그 한글날 개천절 어? 우와 어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추석, 추석 설날 <웃음> 추석 설날은 자, 잠시만요 일이 아니잖아 한글날 아 씨.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아하. 아하. 개천절 재헌절아저 개천절 안 했어? 근데 제제 거예요. 어, 어, 어차피 어. 돌리 거예요. 어차피 CN이 거야. 어렵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이북에서 왔지비. 어별요 <웃음> 연애가 중개. 갑니다. 하나. 둘. 셋. 성수 <웃음> 아, <진짜. 정수. 웃음> 썩소. <웃음> 약간 맞긴 한데 가소소아니까 니가, 썩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 니가, 니가, 니가, 그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오? 와우 모든 냄지 제이미 올리버 최현석 어허 와우 가 어리니까 머리가 팽팽하게 그러니까 돌아가네 <웃음> 팽팽 돌아가네 팽팽 돌아가 야얘 씨앤이 한 장이면 끝나? 오케이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 음. 이번에 제발 어려운 거 나와라 갑니다 음흠. 하나 둘셋 <웃음> 남아프리카 아니 멕시코 남아메리카예요 아우 씨 그 잠깐 시베리아, 미국, 남미 어, 네, 인미 네. 남미, 남미 남, 남, 남, 남, 나, 베네수엘라, 남, 브라질. 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브라질 겹칩니다 브라질 했어? 투디 형이 했어요 아, 아, 아 이거 버릴까요? 이거 버리고 다시 할까? 아한 판만, 네. 한 판만 원코인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주인공이 어. 여자인 만화, 만화 영화? 이 프리큐어 원투 쓰리 <웃음> 이저 <다이스. 웃음> 미친 프리큐어 진짜 프리큐어 누나 <웃음> <웃음> 갑니다 하, 둘, 셋. 어, 지브리 야 안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웃음> 뭐라고? 갑니다. <웃음> 하나, 둘. 쟤 같이 일어의 행방불명 하울의 음주. 에 맞추지 마라, 편안이 맞추지 마, 라 맞추지 마라. 그만 맞추라 어. 그만. 아 근데 왜 에이. 맞았어? <웃음> 아 이렇게 <웃음> 아. 해서 시엔이가 아. 아 근데 역시 머리가 팽팽 잘 들어간다. 아 그래도 꼴찌 아니야 다행이야. <웃음> <웃음> 어. 지금 그러니까 연비는 나랑 같은 나이대에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보면 돼요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해본 이 게임 제목이 뭐라고요? 5초 준다 입니다 5초 줄게 따라와라 아니 그런 게임이 아니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바 야, 김치는 뭐야? 노바 백김치 뭐. 갓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아.